요약집 22페이지 보세요. 자 요약집 22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꼭 보세요 박스 지문 있죠? 네, 거기 정답이 다 있으니까 정답 뭐못 받아 적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시고 자꾸자꾸 자꾸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읽고 빨리 판단하는 연습이에요. 지금 공유지 연명부에 지분이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에 지분이 있죠. 그죠. 자 소유자 이동사유 있어요. 토지 이동사유는 없죠. 토지 이동사유는 토지 임야 대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X.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두 번째 자 소재 지번이 있죠. 사유 있어요. 토지 장의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에요. 오. 3번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대장, 대장 4 개. 여기는 소유자 명주 번과 변동 원인 일자 같이 나오는 거죠. 이거 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들어가요. 이거는 소유자 변경된 날요 대장 4 군데. 자, 5번 지적도 임야 대고유번호 있어요? 뭐라고요? 고유번호가 있다고? 없어, 없어. 소유자 성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 주소 나와요? 안 나와. 면적 나와요? 안 나와. 좌표 있을까? 없어요. 부호이 부호도 있어요. 일람도 있어요. 자, OX 뭐라고요? OX o 죠 예, 등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정말 예,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예, 질문 질문. 예. 지적도 임야대 없는 것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도 임야대 있는 것들만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예. 자, 토지 임야대장의 경계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자, 면적 있어요? 면적은 있지. 자, 위치 있어요? 위치 없죠? 그래서 위치랑 경계는 도면에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지 임야대장에는 X죠 X. 자, 6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지적도에는자 제명 끝에 앞에? 끝에 자, 좌표 수치예요 좌표라고 표시하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자 OX 5죠? 자, 7번 지적도 임야대 도각선 있어요? 제명 있어요? 제명 축척 있어요? 자, 색인도 있어요? 네. 위치 있어요? 네. 위치 있어요? 네. 자, OX. 오, 오, 맞는 말이에요. 저 지적도에 있는 것들만 축소 놨습니다. 네. 자, 8번. 경계점 좌표 등급에 좌표 있어요? 네. 자, 부호미 부호도 있어요? 네. 면적 있어요? 면적이 네. 없죠. 면적은 토지 임야 대장면에 있습니다. 자, 소유자 성명 있을까? 네. 없어요. 자, 면적하고 성명. 이게 틀렸어요. X. 자, 9번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에 지분이 있을까? 네. 지분이 당연히 있죠. 대지권 비율? x 자또 건물 표시 x 고유번호에 있어요?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도면 빼고 다 있어야 되니까. 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어요. 대지권 비율하고 전유분 건물 표시 x입니다. 자, 10번 보세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이 있어요? 자, 지분 이 있어요? 변경된 날이 있고요. 자, 전유분 건물 표시 등록한다. 자, ox. 네. 오, 오예요. 11번 여기냐? 있 자 대주권 등록부에는 대주권 비율이 있어요 지목이 있을까 지목 없어 요 지목 x 11번 x 고요 12번 또 여기 있네 네, 자 소관청이 도면 관리에 필요하다면 지역마다 일람도 나 색인표를 둘수 있다 요둘수 있다 이런거는 보조장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보조 네, 곁다리 보조장부 입니다 그래서 이건 둘 수도 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자 일람도가 색인도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또 일람도가 지적도에 들어있다 그러면 안 돼요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자 다음 24페이지에 자 도시개발된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안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되니까 자소관정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들어갔으면 그 동네는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들어오는 거죠. 5x 5자 이걸 비치한 지역의 임야도 5x X죠. 자, 이게 비치하면 지적도죠, 지적도. X. 거리가 들어오죠? 거리는 지적도에 들어옵니다. 자,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앞에, 끝에, 끝에. 수치, 좌표라고 표시하고, 오른쪽 아래 맞아요? 오른쪽 아래.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죠 그렇죠? 이거 X입니다. 4번. 경위의 측량. 그랬어요. 경위의 측량. 그러면 땅값이 비싼 동네예요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 법. 맞아요? 좌표면적 계산법 맞는 말이죠 만약에 지적도 임야도 지역이면 어떡하죠? 전자 면적 측정기 전자면적 측정기 이거는 좌표면적 계산법 맞는 말이에요 5번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까지 0.1까지 등록한다 이거는 오요 자 6번 지적 확정 측량이다. 그러면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 각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됐을 때. 그게 끝나서 토지 표시를 완전 새로 정할 때. 고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5입니다. 5. 자,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 나왔네요. 이거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거 보존합니다. 자, 요거는 반출 규정은 없죠? 반출 규정 없고요. 이거는 복제 규정이 있어요. 이거 복제 관리 누가 하죠? 장관. 장관이 복제 관리 하죠. 자,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청사 밖을 반출할 수 있다? X죠. 자, 이때 장관이 아니라 시, 도지사의 승인이에요. 자, 이번 X, 3번, 소관청이 서고를 설치하고요. 이거 연구 보존합니다. 자, 근데 정보 처리 시스템 여기 포함돼, 제외돼. 제외돼요. 왜? 서고니까. 서고는 종이니까. 요거는 따로, 시도회사가 따로 관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포함이 틀렸습니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3번은 X, X. 자, 4번. 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용, 활용 목적에 따라서 미리 심사를 받아야 되고, 중앙행정기관장, 소속기관장, 지자체장은 심사 안 받고 쓸수 있다. 자, OX. X죠. 자, 심사를 누가 해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심사. 그래야죠. 관계, 중앙, 행정. 요게 틀렸어요. 뭔가 심사는 심사인데 누구 심사인지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일부러 뒤에 담안을 붙였어요. 안 붙여도 되는 걸 기행, 괜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예외도 있다고, 아, 맞아. 나 예외 생각나. 그러면 심사권자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낸 겁니다. 심사권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X입니다. 다음 5번 시도 단위 전산자를 이용한데요 그러면 시, 도지사, 자 지적소관청에 승인 어어요 승인 안 얻죠 저 바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고요 6번 소유자가 자기 토지래요 또 돌아가셔서 아버지 토지래요 이럴 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5. 다음 개인정보 포함의 제외요 제외. 제외하면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함하는 건 중요하니까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8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세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맞아요? 가족관계 전산자료, 또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자료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오예요. 그래서 만드는 기구가 뭐예요? 뭔가 하여튼 기구인데. 네, 지적, 예? 네? 전담, 지적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자, 안 되겠어요. 책 봐요. <웃음> 자, 이렇게 한번또 보는 거지, 뭐. 자, 26페이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26페이지. 예, 죠 그렇죠? 예.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운영하려고 민족등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장관이. 예. 됐어요. 예. 자, 다시 계속 보시죠. 자, (27페이지에) (27페이지) 복구 지문 나옵니다 (27페이지) 자 소관청은 지역무가 멸실된 경우 조금 등본 또 측량 결과도 자 결의서 봤죠 등기부등본 수행계획서 있어요? 계획서는 안 되지 계획서 가지고는 뭐가 없잖아요 계획서 가지고는 또 공시지가 자료도 없었죠 자 측량 신청서 틀렸습니다 준비도 틀렸어요 준비도 여기 쭉 틀렸습니다 자 얘네들은 복구 자료가 안 됩니다 결의서나 등기부나 지적근부 등본 이런 거 측량 결과도 그런 게 나와야 에, 자, 복구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저 잘못된 자료들이 껴있어서 틀렸어요 1번 X 2번 복구할 때 멸실 훼손 당시 지적분가 가장 부합되는 자료를 따라서 에, 복구를 하는데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판 소유자는 등판하여야 한다. 됐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3번 복구 자료도의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 조사된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 그 많이 틀린 거 조금 틀린 거요. 조금 틀렸어. 그럼 증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초과일 때 증량하죠. 초과. 초과하거나 자료가 없을 때예요. 자 X고요. 자, 4번 소관청은 복구 자료 조사 복구 증량 완료돼어 복구하려는 경우에 자, 며칠 이상? 15일 이상. 미시의 또는요. 비죠 게시판 및 인터넷 페이지에 15일 이상 사전에 게시합니다 이 게시 왜 하죠? 이의신청하라고,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자 5번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판, 등판, 등판 하여한다 맞아요? 소유자는 등판 하여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다음 28페이지에 부동산 종합공부 나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 누가 운영한다? 지적소관청이 운영하고요. 누가 복제한다? 지적소관청이 복제 관리 구축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읍면동장한테도 신청할 수가 있다, 있다. 3번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토지 표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자 지적 공부 내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내용,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정리하는데 만약에 토지 표시 잘못을 발견했대. 잘못서 발견하면 정정 신청할 수 있죠?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정정 신청하는 거고, 읍면동장한테는 정정 신청이 안 됩니다. 자, 열람 신청은 읍면동장한테도 할수 있고요. 정정 신청은 소관청에 하는 겁니다. 요거 3번 X입니다, X. 4번 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자, 정정하고 통지하여 통지해서 정정하라 그래요?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정정하고 통지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죠. X, 5. 자두 개를 비교하시라고 나란히 해드린 거예요. 6번 보시면 소관청은 정확한 등록가를 위해서 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좋은 말이 좋은 말. 이거 맞는 말이죠. 자, 다음, 31페이지로 가시면,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도 이동. 자, 1번, 31페이지.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자,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한다, OX? X죠. 자, 촉탁사에 의해서,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1번, X죠. 두번, 두번째,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서 신규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죠? 자, 이때 신청서에다가, 에, 준공검사 확인증 들고 가는 게 맞죠. 근데 등기가 있어요? 등기 없죠. 등기상 증명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첨부할 수 없어요. 준검검사 확인증 4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두저도 아니면 한 판, 판결죠. 그 밖의 소유권 증서예요. 등기상 증명서는 틀렸습니다. 3번 신규 등록 첨부할 때그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를 한대요. 그러면 누구 확인해요?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대신할 수 있다. 그럼 요거 맞는 말이죠. 4번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누가 조사해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게 돼 있죠. 서류들을 보고 확인합니다. 자, 5번 허가 신고, 산지정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 신고를 받았으면 등록 전환할 수가 있다. 이거 맞죠? 허가 신고 있으면 지목변종과 무관하게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개정된 거라 했어요. 그 다음에 분할인데 해당 토지에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래요. 분할 신청 후 개발행위 허가 받아요. 허가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하는 거죠.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x입니다. 다음 7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은 당장 못 한다. 그래도 지목 변경 없더라도 등록 전환은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지목 변경과 무관하게 등록 전환만 가능합니다. 자, 8번. 일부 형질 변경 나왔어요. 이때는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목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할 의무도 같이 생기는 거죠. 60일 이내 분할 신청하면서 지목 변경 신청하면서 같이 해줘야 돼요. 이거 맞는 말이죠. 자, 9번. 음, 토지 소유자는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럴 때도 지목 변경 돼요?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 변경 대상이 되는 거죠.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이에요? 자, 지목 변경 신청한다, OX. 지목변경 신청한다 OX. 자, 지목변경은 측량을 실시해서 신청한다 OX. X죠. 자, 지목변경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만한 60일 던져주고, 건축물 용도 변경 던져주고, 니까 그러니까 깜빡하고, 이거 놓친단 말이에요. 자, 지목변경은 측량 안 합니다. 자, 또 측량 안 하는 것도 뭐 있어요? 합병.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X에요. 다음 10번.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으로 다시 토지가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에 회복신청한다? X죠. 회복신청 없다 그랬고요. 90일이 있는데 일단 발생일 으면 일단 그것부터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은 소관청이 할수 있답니다. 그래서 X. 자, 11번.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 안 돼요. 완전 끝났어. 이럴 때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한 날부터 받은 날부터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90일은 맞는데 통지 한날 이게 틀린 거예요. 통지를 받은 날. 자 다음 12번 말소 또는 회복 자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한다 사후통지죠 자 이때 소유자한테 통지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 사후통지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 36페이지 보시면 정정 마지막 정정까지만 합시다 자 1번 소유자는 등록상이 잘못됐음을 발견했어요. 자, 누가 발견했어요? 소유자가 발견했으면 소관청 가서 정정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인접토지 경계가 같이 걸렸대요. 그러면 인접소유자의 승낙서. 걔가 그러니까 승낙 안 해주면 어떻게? 해? 한판하죠 판결서 요거를 같이 제출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정정 신청. 자두 번째 또 정정을 신청하는데 경계나 면적이 달라진다. 특히 면적 달라지면 그냥은 안 되죠. 정정 증량 성과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합니다.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신청 정정 요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둘다 맞는 말이고. 3번 미등기네 미등기인데 소유자 이름이 분명히 틀렸네 명백히 틀렸어 그러면 등기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요거 신청정정 직권정정 신청정정이에요 직권정정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미등기니까 신청이에요 그래서 X죠 다음 등록상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내용과 다를 때자 직권정정 아니죠? 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뭘로 바꿔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걔는 좀 외워놓으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틀렸습니다. 5번, 토지 합필 요건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등기관이 어떻게? 각하해서 각하, 각하에서 등기관이 잘못됐는데? 라고 소관청에 통지했습니다 그러면 소관청 차고가 있을 때, 없을 때? 차고가 있을 때, 있을 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그죠? 소관청 차고 없이 합병한 경우는 직권 정정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자, 6번. 등록 전환이에요. 자,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일정 5차 허용범위 이내. 그럼 많이 틀려요? 조금 틀려요? 조금 틀리면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으로 결정해요? 아니죠.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6번 x 고요 자, 7번. 역시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하고, 맞아요. 여기까지. 허용범위를 초과한대. 초과하면 옛날 임야대장 면적 경계를 어떻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 ox 5조 됐죠 이렇게 해서 정정 부분까지 다 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따로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만 또 바로 복습을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지금 12시 35분인데 제가 뭐 알기로는 1시간 이후에 시험 보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 또 공지해 드릴 테니까 1시간 이후에 시험 보고 바로 해설하겠습니다 문제는 30문제 30문제, 예. 30문제 준비했으니까 40분 정도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오전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